야, 카메라 저항. 반칙 반칙 야, 해옥수. 해옥수 반칙임. 감고 팔 찍이었. 야, 해옥수 내 앞에 없었는데. 해옥수 내 앞에 없었는데. 나 응? 억울하다 진짜. 야, 너 진짜 대머리면 응? 다야? 대머리면 다야. 아이씨. 야, 대머리도 아니 그만가지. 야, 내가 1등 하려고 가발도 벗었는데 이 씨. 우리 기아 음, 또 으이가나 보러 왔어. 우리 새로 이로 아, 그래. 아예 안 들어갔어. 뭐 어, 무슨 소리세요? 해옥수 미로 아예 안 들어갔어. 아니, 아, 나어이어 맞아. 맞아. 안들어거 맞아, 맞아. 나도 봤어. 고약돌반이 주작해요. 주작도 걸린 아닌데. 해, 해 옥손지에 뭐해 돼지인지 이 친구 안 들어갔다는데. 뭐에만이. 아니요. 저 아니, 들어갔어. 아니, 아니, 들어갔어요. 저 오래요. 넘어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끝이 없 그 어, 내가 그 어, 봤어. 우리가 아, 안고서는 응원하면서 야너맨 마지막 그럴 때. 아니 무슨 말해보소. 소리야? 그박카야의뒤지했어아이데 아니에요, 안 아니에요. 이후 열네 자들을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다 그렇죠? 로들어가지 도관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아너무한 말해, 하 들어보자. 말해 보소. 제 머리가 망했어요. 제가 2등으로 뛰고 있었는데 박하 양이가 나는 것도 보았고 제 앞에 해옥수가 없었는데 여기 날아. 결승선 안에 해옥수가 있었습니다 알긴몰라좀더 간절하게 말이오 난 뛴거야 간절합니다 아.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교관님 이거 너무 조약돌반한테만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 여기 열례자들 빼두셨는데 열례자들 이야기랑 대머리 이야기만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에는 엄연히 저희 양희고등학교 전교 1등 서울지가 있습니다 울지 이야기도 들어봐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교 1등이라고 믿을만하다 네, 한번 등해보세요아저 저렇게 맨들맨들한 대머리의 말을 믿으십니까? 맞다! 맞다! 야안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술등이라니 앞에 술등인데! 교관 아, 아, 교관님 아, 뒤, 말해보소! 뒤에서 된거죠? 아.. 뒤에서 골지? 참나.. 보본 교관이 <웃음> 아무도 없어 <웃음> 제가 <웃음> 봤다니까요 아니, 아니 뭔, 뭔 소리예요! 아니 봤다니까요! 아, 아 됐다 됐다, 했다,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본게 아, 순서입니다! 일단 현냥이! 와. 이등 해옥수! 억울합니다! 3분대 게임 강생으로가겠어 아이고, 뭐야, 뭐아이 뭐야, 뭐야. 자, 자,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합니다. 아니, 자자조용 조용 조용히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어여니 아, 지금... 뭐해, 너네, 빨리 일어나, 교관님들이 일어나라잖아. 너네 승부에 굴복할 줄, 굴복할 줄. 오, 하수 학생 ]구나? 일어납니다. 너... 그래, 승복해. 이리, 이리 오오 아이, 내가 캐리했는데, 우리 반 진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캐리했다. 점심시간 없습니다. 똑바로 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배고픈다. 1등부터 3등까지 지다임 교관한테서 템테이션 받아간다임, 빨리 오. 여기로. 왜? 야, 임강생, 나와. 부럽다. 야, 내가 이등이잖아. 어, 나 없는데, 없어요. 어, 임강생이 다 먹었어요. 와, 이거 사기다. 어, 그러네.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조용조용. 네, 이제 점심 먹으러 정자로 이동한다임. 아 어이없어 모두 지다인 교관 야, 따라가서 빨리빨리 빨리 이동 아이, 이동하자. 야 내나 인강생 이... 그러면 장 고심소. 나한테 장기자랑 해봐. 하나 해봐 싸우지 않고 빨리 따라갑니다 빨리 와. 빨리 가서, 가서. 야, 야 그럼 빨리. 교관님 흉내 내볼게 빨리 가서 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가 아, 뭐야, 기다려봐 야나아나나또 싸워 아유 오전 내내 뛰어대겠더니 야, 인간세 빨리 내놔. 잠깐만 나 죽어. 맞아, 잠깐만 습니다 빨리, 빨리 말지 내놔 인가를 할때 내놔. 야나, 미안한데 나한테 내가 안먹었어아 그래? <웃음> <빨리> <웃음> 어, <웃음> 너들 말은 왜렇게 한다. 네. 빨리, 거. 거. 말은 한다. 빨리 와. <웃음> 네. 지금 <웃음> 또싶 <심사하고 수능 웃음> 빨리 날쳐. 예, <웃음> 교 <웃음> 교관님이 먹었어. 내려가서 아, 교과님, 우리 <웃음> 빨리 내려가래. 교관님이 먹었대요. 고수도 교관님이 먹었어. 민트색 고양이 빨리 밥 먹으러 가서. 에이, 예, 야, 예. 아 이거 주셔야 가져. 양심적으로 주셨 아, 내놔. 왜 네가 두개 먹어 빨리 내놔. 인간 새끼 먹는 아니 제일 빨리 정자 도착하는 사람 죽어 어어어. 아데 어디 있어요? 저희으로 다닌 건데. 야, 간야 뛰어. 아니, 간이란다야 뛰어. 아, 빨리 다 양아, 양아, 내가 옥수까지 줄게. 뭐야? 그래. 가겠 아여자은 아, 뭐? 일찍 오는 일이 없어 배고 파죽거지 그니까 나 슬림해졌어 지금 큰일났네 나이등 했는데 교관보다 앞서가지 않는다임 1등하면 템테이션 준대유 맞아요 야교관님들이등 하려 그런다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 우후 우 진짜 내가 1등이다 양아 그거 먹어 그래 야 한개밖에 없잖아 그거까지 줄게 우와, 우와. 나도 한개받았어 근데 너한테 준거야 에?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뭔데 내꺼하나 아 그래? 음 좋아 믿어준다 자자 음. 이제 저, 정자에서 점심 먹는데 10분 드린다임 와 점심점심 아나 밥먹는거 느린데? 아, 진짜. 야 옥수 느린다는거 1초만에 먹어 잘봐어 그래? 고으 고으 돼지는 남다르다 뭐야. 근데 나도 밥 개빨리먹는데 와 뭐야 뭐야 나도 마셔 응, 나도 아, 진짜 빨라 응. 아! 아. 아나도한테 참기름 아, 좀라 먹을 거야. 아 참기름 아. 쳐 먹을 거. 자네 쎄 먹어. 아. 참기름 아고소하네 냄새 너무 야. 그내꺼에다 참기름 좀쳐 봐. 아씨 나도 참기름 그냥 치는 게 거. 아니라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아니라 나를 치는. 사람을 <웃음> <쳐> <웃음> 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치는데. 아쉽다 나이박 어, 칠래. 고소 고소할게. 한번결혼 사람 치면 고소한다 어? 와와 어, 개그만.. 역시 뭐야 얘 저런 가.. 대머리가 진짜... 왜왜봐 나한테 어, 나 가발 아직 안 썼어 뭐야 어, 아, 아, 빨리 빨리 눈 부셔 죽겠어 지금 야말좀 해줘 강생이 너 충분히 빛나 맞아 <웃음> <맞아요. 웃음> 완전 빛나 강생이 <웃음> 네 빛나 맞아, 노래 그이 빛나 강생나, 밑머리 대머리 빵빵머리 빛나. 나 강생이를 아니, 위해 자작곡 아, 준비했어. 뭔데? 아, 뭔데? 아. 와. 반짝반짝 강생이 예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짝게 빛나 아, 너네 내 자작곡 어떻게 알았어? 와, 아, 와 이거 너무 영웅 아니야? 으 네또 네. 여름이라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화채 같은 거안 줘요? 맞아요. 아, 맞아요 와, 화채 먹고. 여긴 그런 거. 너말잘 들으면 줄게. 오. 이제 포트 네. 가러 호수 건너편에 보물 찾기 하러 갈 긴데 저기 호수에 울타리 없는 거 보이지? 네. 네. 네 가까이 가다가 빠져도 아무도 네못 구해줘. 근처 가지마. 학생 네. 세 명씩 나눠서 포트에 탑승할 거야. 한양이, 해옥수, 인강생, 내 따라와. 네. 네. 근데 호 진짜 예쁘다 이이가 뭐야 우린 세명인데3 어. 그래야지 3 다들 어. 빨리 야, 야, 야 그만 좀 싸워 야나 빠진다 그만 좀 싸워 야, 나안 돼. <웃음> 야 돼지는 수영해야 돼 조심하였잖아 야 돼지는 수영, 아, 수영 못해 너 이거 살인될 수도 있다 맞아 어? 아유 미안해 나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감동받아서 그랬어 아 그렇구나 자버트떼리 이동할 니야 둘이 애증이야 뭐야 어 저희 교관님이랑 아니, 타요? 어 맞대 어어어아 그래 와와와와 교관님 운전 잘 하신다 어? 어? 어? 안잘하셨다 잘하는거 맞죠야나 잠깐 <웃음> 그러니까. 살짝 목숨 위협을 느꼈어 어 나도 나도 방금 살짝 조금 위험하다고 <웃음> 는데 <있었는데. 웃음> 어, 막 you're a little b i 야 of a little bit of 살수있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야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40년 전에 아, 땄어, 쌤. 40년 전에. 시원하다. 에? 아닌 거 같은데? 4시간 전에 딴거 아니에요, 쌤? 내 나이 대봐라. 눈이 잘 보이나? 네. 잠만 말고 자 빨리 빨리 서봐. 니네 좋아하는 거 알기야? 어, 어, 어디로 서요? 그냥 마구자그로 서. 내는 그런 거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 못 짜게 서. 내 뒤에는 서지마! 서라고 했와 아이 내 뒤는 용납 못해! 저약돌간 아, 아, 언니들은 다... 좀... 아. 그래. 뭐가 문장이야, 그래... 뭐가 그래? 뭐가 <웃음> 그래? 자, 얘들아! 이숲버섯에 네. 쪽지가 숨겨져 있어! 꽝 쪽지 음. 매점 이용권 1등 뭐있으니까잘 찾아보고! 1등이 찾으면 보물찾기는 끝난다잉! 어그 1등이라고 써있는거예요어 그건 비밀이야 음... 자 시작! 빨리 가! 내가 들었어? 야 대가리 깡깡쪽지래 대가리 깡깡쪽지라고? 뭔 소리야 깡깡쪽지래 깡쪽지 대깡쪽이야 대깡쪽 어야 어, 1등이다 1등이다 야 내가 이거 죽게 응? 진짜? 아니 너 갖고있어 너갖고너 <웃음> 가져가? 가지고 면 어떡해 구라쳤다 아 뭐야 이럴줄 알았어 근데 터키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근데 막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이 어, 아니네? 이 어, 아니네? 이게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음, <웃음> 아냐아니야참 아니, 음, 아이 버블티 이거 씻어먹으면 안 돼서 그왜 씻어두십니까? 이거 안 열리지? 그럼 그걸 씻어두십니까? 어? 이거 뭐야? 야! 낚였네! 아 버블티로 씻어으면뭘 먹게 되는 거야? 씻은 거 야, 거. 야 거. 나 집중할 거니까 말 걸지 마. 어. 뭐야, 여기도 없어. 버블티를 씻어 먹지, 그런 거. 이제 까거다 이거. 이거 이걸 뭐 먹으면 말임. 내가, 내가 찾고 내가, 있지. 내가 씻어 먹어. 음. 아, 저 아, 음, 깔끔이랑 아, 대화하니까 이거 음료수 못 먹겠다. 좀 민밀해졌다. 뭐 씻어 먹으면 내가 안 먹는다. 아, 뭘 씻어 먹는데 심하다. 야. e 이 p t a t i o n 양아 찾았어? 뭐가 등인데 여? 나 선물이야 어, 진짜? 어 이거 t e m 이거 하나 찾았어. 뭐? <웃음> 나도 하나 찾았어 그래? 너가 w 나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쌉투쌉사 저희 찾았어요. 아, 좋아, 좋아. 아, 축하 축하해요. 템테이션 찾았어요. 템페이션 이거 등에요 아닙니다. 어? 네. 당첨금 아, 아니, 따로 있습니다. 에? 야, 다시 가, 다시 가. 어? 다시 저 아니 아니에요? 아 뭐야 조관님. 뭐야? 아씨 아씨. 교관님. 꽝점이. 당첨 중입니다. 뭐야 당첨 중이. 나가나 왜 이러면 못 찾아. 길에 가야겠다 이제 힌트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교과님, 드리겠습니다. 교과님. 네. 네 힌트 뭐예요? 맨, 왼쪽을 잘 보십시오. 왼쪽? 아니 교관님 꽝쪽지 10개 모으면 모음... 어디 기준 1쪽이에요? 여기 기준 숲 왼쪽을 잘 보십시오. 안쪽에?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쪽에 아니 교관님 안쪽? 꽝쪽지 10개 모으면 하나로 바꾸게 해달래. <웃음> 안쪽? 안쪽? 아니 어디있단 말이소? 그러니까 안쪽? 어디 안쪽? 빵밖에 없소? 그니까 어? 그 치치는 왜 송송거려? 맘에 어, 뜨송? 새로운 어쩌구구나? 나는 씨앗 11개 있어 이들아 어, 뭐야? 내안으 들어갈 수가 있어? 아, 아무것도 못 찾았어 아제가 1등 먹었나봐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1등이야 멀찐가봐 어 진짜? 아, 찾았습니까? 찾았어? 에 제일 등이자 이동하겠습니다 <웃음> 와 역시 정야 와, 멋있다 아 역시 아, 아, 아, 나는 빵 쪽지만 와. 7개 있는데 나 <웃음> 아니 그빵 쪽지를 왜다 모아? 왜 모아? 아니 7개 모아서 당첨 쪽지를 바꿔달라고 어이구 <웃음> 아 그런 것도 아, 가능한 거야? 아나 20개 있는데 잘 들어서 안 된데, 안 된데. 10개 모아오면 기합 하나로 바꿔준다 아나 어, 7개 다 괜찮아 뭐 기합 하나 바꿔주 기합이 뭐예요? 기합? 한번해보겠어알려주겠어 어, 저 에이, 씨앗, 시앗 11개 맞다. 있는데, 음, 그거 씨앗, 이거 말 하는 거야. 그래, 이거 꽝인데, 이거를 왜 받고 왜, 왜 가져오라 그래? 이거 10개 가져오면 기압 준다는 거 아니야? 네, 7개 있는데, 그, 가질 사람? 리바가 내가 3개 줄게. 아니야, 아니, 아니, 너가 가서 기압 받아봐. 싫어. 나 뭔지 궁금하다. 아니, 나는 싫어. 저기 리바기가 10개 됐을 거지.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자, 일어납니다. 오빠 아, 자꾸 누워요. 내 앞으로 와. 네. 아무도 내, 아. 못 찾았나 오, 1등. 저 찾았어요. 울찌가 아. 찾았대요. 오 어, 1등 뭐라 저 케이스 왔어. 이거 봐 1등? 어 맞아. 이거, 맞아. 맞다 맞다. 그거 뭔지 아나? 우와! 뭐 뭐야? 어 뭐야? 와 뭐야? 아, 우와! 뭐야 뭐 이게 뭐야? 와 이거 뭔지 아나? 유니콘이요!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이거 소원권이다! 소원권! <웃음> 네가 원할 때 이거 들고 소원 빌게요! 하면 은 들어줄게 대신에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다! <웃음> 빨리 주머니에 넣어! 빨리 주머니에 넣어! 야! 내 주머니에 넣어! 이런 내 주머니에 넣어! 내 주머니에 넣어! 내 주머니에 넣어! 내 주머니에 넣내내자 이제 1등 나왔으니까 <웃음> 다시 버트 타고 저녁 먹으러 갈기야! 다시 타자! 네, 네. 네, 야, 야, 야, 대, 템테이션, 없는 수워지게, 야 템테이션 없는 아, 사람. 템테이션 없는 아, 사람. 나이 때다. 엄마이거치 얘들아, 빨리 타. 야, 밥 먹기 왜 이렇게 하나 힘들어. 하나 가사, 밥 가사. 먹기 들게 힘들어. 아, 해옥수 빨리 와. 맞아, 어, 우수야 빨리 타야지. 와. 어, 아, 뿜자 아, 반사. 7, 7, 7. 아, 저기 그거 다 자동 반사. 무지개 반사 찌진뽕 칠칠내 응. 응. 맘에 열쇠 찌진봉 응. 어, 무지개 으쏘. 반사 응. 내 마음의 열쇠 응. 어, 야 우리 살았어 응. 이제, 없음 응. 맞아, 우리가 너네 선생님한테 일로거야 너네 자 정속 가서 일일러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자, 얘들아 일로온 자, 민트색, 어말잘 듣네 그죠? <웃음> 하하하하하하 사실 내가 아까 니꺼 네 아, 하나 주었어 템테이션 네말잘 들으니까 하나 줄게 네저 주세요 고수다. 아싸 아아 싸우지 않습니다 교감말 듣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다, 아, 싸우지 않습니다 다들 도착했습니까? 네자 음. 이제 저 허여물건한 백미교관 따라서 식당으로 가 아, 맛있다 맛있다 네. 저백리먹 본의 교관 따라오시면 됩니다. 음, 맛있다. 저녁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미. 음. 백미 맛있다. 쌀밥 맛있다. 실 아니다. 저녁 먹자. 이 어떻게 쓰는 거점에서 네, 바꾸시면. 가자. 진짜 아. 아, 너. 야, 펜치 가지 마. 야, 매매. 풍미아 머리에 쓴게 헬멧이야? 뭐라고? 아, 이거 허리인데. 어. 풍성하잖아. 아래 그래? 아. 어, 아 하긴 야야야 다른 다른만 누구랑은 다르다 밍먹 다른만 누구랑은 다르네 건 너야 내가 가서 놀리자 는건 너야 야강생 매매 머리에 있는 매매 게 뭔지 알아? 있어? 다 털이야 다털야 너랑은 다르게 응냐 너랑은 다르게 강생아 귀지 마로 기둥이 아, 말고 머리 이씨, 머리 수늘 빛나 이 시끄러니 아, 반짝반짝 대머리만 대머리를 어, 뭐, 뭐, 야, 네네, 빨리 네, 빨리 아, 가요 빨리 일단, 옵니다 아, 들어가지 아, 말고 아, 네. 대기합니다 애들아 빨리 자 이제 애들아. 저녁 식사 할 건데 저녁 준비해주신 아,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배식 받아서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아유. 아유. 목소리 작습니다 아유. 알겠습니까 아유. 아유. 아유. 자 들어가서 식사 시작하도록 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읽등 내가 읽등 내가 읽등 내가 읽을 내가 읽을 아야 특히 내가 다 먹어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아유, 뭐야 야, 뭐야 좋았어 <웃음> 어 오할 때1 l 까 가지 하면서 뭐야 이거 가지다 생아 아, 친구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가서 빨리 빨리 네. 아니, 아니, 여기 가지밖에 없어. 5인 이상 5인 그래.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가죠. 가, 야, 가지. 야 해피. 야, 야 가져가 야, 야, 야, 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그래, 거갖고왔어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다 가져간 그래, 학생 그래, 누구? 그래, 어디 어디 어디? 다 가져가. 가져가. 가져간 학생 빨리 갖다 놨어. 여기 인간 그리 야, 야, 야, 거야. 너도 줄게. 야다 가져간 학생 빨리 갖다 어 <웃음> 아 이광아! 야 조용히 하는 거다. 네, 네, 아 먹고 싶으 나한테 와. 잘했어. 저 가서 한 칸씩 떨어져서 빨리 한잔밥 먹고. 뭐야 이거 어서 났어? <얻어놨어? 웃음> <웃음> 내가 저기서 다 갖고 먹을 수 있는 거야. 야야 잘했어. 까만... 야. 난 이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줄게. 내가 다 털었어. 뭔데 뭔데 뭔데. 야 뭔데 뭔나다야 이거 내용거내 네 우유, 우유랑 바꿔 내 우유랑 바꿔 oriented, 내 알았어 알았어 나도 야, 우유랑. 나도 랑 바꿔. 나도 다야 기다봐 야 기다봐 줄뭐 서봐 줄 서봐 줄 서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야나 이거 더 먹어 야로안야 이거 나한 개도 안 들어왔어 us l o o 어 there. Let us look there. Let us look 야 h e r e Let us look there. Let 야 s l <웃음> 어, 야, 야. 야, 야, 와봐. 양아 h e 와봐. l e 가 먹었어. o 어? 치가 먹었어. 야 e l 가 t us l o o 먹 t 어 e r e Let us l 이 o k t h 야, 장난해, 장난해 어디 가지도 가지네. 야, 가지, 가지, 가지 쓰레기통에 그래. 버릴래. 가지 쓰레기통에 버릴래. 그러네. 어? 오셨어요? 똑바로 앉아서 식사합니다. 까칠하네. 교관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옥수도, 아, 옥수도, 옥수, 옥수 아, 개수작인 이상 같이 앉지 않습니다. 안전수칙 방역 잘 지킵니다. 먹는다. 아, 아들 말안 듣네. 말안 그... 들어. 견일, 저랑 크랜베리 주스 한잔 하실래요? 야 양아 양아 야,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내가 옆 사람 거 아유, 훔쳤어 어유, 어유. 어, 어? 뭔데 뭔데? 와 진짜 야 먹던 거 훔쳐도 야, 돼? 야야 야, 아직 손안된거 같아 야야 야, 나도 그러니까, 우리 주스 싸 우린 주스 싸만한, 그러니까. 우린 주스 싸만한 야, 아, 고마워 고마워 주스야? 아나 주스인데? 아, 여기 여기 야 그거 밖에 없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응? 만서 똑바로 먹습니다 더 그래, 고구마 네 아, 음. 고구마 오마이 자리 띄어앉을게요 고구마 오마기 아니라 호박 그래 호박 고구마 호고야깔끔 아, 아니 할망구가 미쳤나 아, 왜이래 뭐호 아, 하고 아, 있는 데 근데 저렇게 부드 자도 돼? 아 괜찮아 이가 앉아 있으니까 꼭 라이스 같지 않 안할까 칼여기구김치구 어디서 안 시니까? 맞 아들 내가 지금 감자 어디는 있 감자를 식 떨어져서 안 습니다. 아, 조약돌 반 애들 어 30년 꿀고 왔대. 뭔 소리요. 어. 오, 야, 야, 아. 우리 우리 아. 야 얘들아 근데 자리 떨어져 아주 감자를 식 떨어져서 안 습니다. 듣고 있는디 나한테 전화 먹었습니까? 하더라도. 아니 쌉들 깝들 저희 숨안 쉬는데 그냥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먹었으면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 따라서 오십시오. 네. 강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야 어쩐지 똥바 말투가. 맞아 어쩐지. 야야 야, 우리 다 동년밴디 진짜 자꾸 시비 걸어. 맞아, 맞아. 우리요, 우리 동료밴드. 우리 다 같은 와, 씨, 친구 아니오. 말하는 짬이 장난 빨리, 아니야. 빨리 빨리 따라옵니다. 응? 어, 뭐 피카츄야 뭐야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피카인가? 어? 에... 어? 나 파이리가 파이리 좋은데. 피... 어, 피카츄피피피피피피카츄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야 말도 못하는 포켓몬이 뭐나지몬 서사 미야이거 포켓몬이 먹을 빅이거든? 디지몬, 디디. 디지몬, 아, 디지몬은 아, 말도해? 피카가 그거거든? 어, 그거 이 좋아하는 거고 여기는 진짜, 그, 진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디지몬이요. 문화체험 진짜 문화체험 디지몬이요. 피카츄는 피카피카 받아 지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옵니다. 우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죠지나 엄청 많아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옵니다. 진짜 오들 아, 오타쿠들 지하 내려가자안 올라가도 라도라가도안 올라가도